이곳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스크래치를 다시 한번 복원해 볼까? 내 네, 차례는 저는... 내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내가 부주의해서 여기저기 긁히고 까지고 하는 일도 많고 생각지도 않았던 억울한 일도 겪게 됩니다. 일단 까지고 긁히고 이런 스크래치를 보면 속상하고 신경 쓰이죠. 그렇다고 스크래치 때문에 전체를 도장하기는 좀 그렇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윤생이 깊은 스크래치와 스톤칩을 좀더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티류, 스크래치나 스톤칩 흔히 돌빵이라고 부르는 것들 때문에 깊게 생긴 상처는 오랫동안 방치하게 될 경우 차체인 철판이 산화되고 부식돼서 흉하게 되고 나중에는 부식 부위가 부풀어오르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일이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도장면의 구성을 이해하면 스크래치나 스톤칩이 생기면 왜안 좋은지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 도장면의 구성인데 여기서 클리어 코트는 쉽게 투명 페인트로 자동차의 색상이 입혀진 위에 뿌려지는 최종 도장이고 베이스 코트는 자동차의 색상이 입혀지는 것그 다음 프라이머는 자동차의 색상이 잘 달라붙을 수 있게 처리되는 층이고 그 다음 자동차의 본체인 금속 재질의 바디로 되어 있는데 클리어 베이스 프라이머 3개 층을 합해도 두께가 130 미크로 정도 밖에 되질 않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이는 키트가 자동차 도장면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인데 두께를 육안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필름이 있는데 130이면 여기 보면 중간에 101 미크론 짜리가 있는데 이 정도의 두께보다 약간 두꺼운 정도라고 볼수 있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얇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긁히거나 돌에 맞았을 때 도장면이 손상되면 금속 부분인 바디가 쉽게 노출이 되겠지 보통은 이런 스크래치나 스톤칩을 응급처리하기 위해서 부 타입의 카 페인트로 칠을 하거나 또좀더 깔끔하게 칠을 하려고 이쑤시개나 휴지를 가늘게 말아서 페인트를 찍어서 바르고 하는데 만족스럽지가 못하지. 그래서 윤생이 고민하다가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칠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누구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소개를 해줄게. 일단 준비물이 필요한데 일회용 주사기, 니퍼, 칼, 라이터 여기서 일회용 주사기는 약국에서 낱개로 100원 미만으로 쉽게 구입이 가능. 하니까 준비를 하면 되고 독집이요! 그럼 이제 이 주사기를 이용해서 스크래치와 스톤칩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볼까? 주사기는 일단 몸통은 필요 없으니까 분리하고 주사기 바늘과 바늘 덮개만 필요한데 주사기 바늘은 끝을 5mm 정도만 남기고 니퍼로 잘라내고 주사기 바늘 덮개는 끝을 칼로 45도 정도의 각도로 잘라내서 준비한 다음에 덮개의 잘라낸 부분을 라이터로 열을 가하고 바늘의 몸통 측면에 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스크래치와 스폰칩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가 완성되는 거지 간단하지? 그럼 이제 도구가 완성됐으니까 사용방법을 알아봐야겠지 우선 차 색상과 동일한 페인트를 준비하고 주사기 바늘 상단 부분에 페인트를 넣어주면 돼 여기 흰 종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 스톤칩의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 되고 스크래치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스크래치를 따라 지나가면 되는 거지 여기 자동차 후드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곳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스크래치를 다시 한번 복원해 볼까? 먼저 붓 타입으로 칠해볼게 을 다음은 주사기 바늘로 만든 것으로 해볼게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주사기 바늘로 한 것이 훨씬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스크래치, 스톤칩, 별것 아니라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작은 주사기 하나로 쉽게 만들 수 있고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니까 한개 만들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채는 네, 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티비요